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프로듀스 관련 민원건은 현재 800여 건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끊이지 않고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타가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부 방송 윤리 강령을 재정비하고 달랭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을 거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수사를 끝낼 게 아니라 더 심층 있게 그뒤에 있는 기억까지도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저희의 잘못이지 예비한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동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심도있게 논의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확정되지 못해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j 라는 요구에는 피해 보상에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라며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음. 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환불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엠넷에 돌아온 이익과 함께 당후 발생한 이익까지 모두 내행 놓겠습니다. 진행되던 집회는 경찰이 공부를 소지한 시민 4명을 체포하면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의혹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관련 기획사 다 5곳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채생인 피해보상으로 소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저희의 잘못이지 예비한 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그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함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